이것을 교황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김정은을 만나기로 했다는 발표까지 하는 그런 외교적 참사를 일으켰 습니다. 문재인은 정권기간 내내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수한다는 조롱을 받으면서까지 마지막 퇴임을 몇개월 앞두고까지 북한 김정은의 꼭두각시 노릇을 계속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몇달 동안 종전선언 문구를 만들고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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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의 정북정책을 옹호하고 뒷받침하던 민주당 좌파세력들은 또 다른 정북 암덩어리들을 품고 그 뜻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트럼프를 속이고 전세계를 속인 대규모 사기극. 그 사기극에 적극 가담한 문재인의 친북 종북 행위가 9월 8일 북한의 핵무력의 극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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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평화를 외칠 필요는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현실을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참수작전 무기 들을 보여줄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1위 자동차 배터리 1위 바이오산업 1위 전세계 원전수출 1위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전쟁 준비 에서도 1위가 되어야 이 나라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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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식간에 반격하되 도발은 곧 멸망 이라는 생각을 심어줄 정도의 압도적인 무기들을 만들어야 이 땅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 합니다. 보란듯이 끊임없이 참수작전을 준비하고 훈련하면서 압박하는 것이 평화의 비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입니다. 문제는 핵을 갖고 있지 않은 우리의 엄포가 북한에게 얼마나 먹히느냐 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북한이 의심하는 순간 이 한반도 는 전쟁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이미 7차 핵실험을 끝으로 고도화 단계를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이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 대륙한 탄도미사일 icbm을 이용한 본토 공격 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지금 북한이 2027년이 되면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 지금 미국이 한국을 지켜 준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켜 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어느 도시 가 북한의 핵에 의해서 초토화될 상황까지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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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첨단 초격차 기술의 모든 것을 미국에 갖다 바쳐야 합니다. 미국이 내 것으로 그것들을 모두 다 만들겠다는 목표에 미국의 정책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이기주의 미국 중심주의는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유엔에 가셔서 전 세계를 향하여 북한의 위험성, 북한 김정은의 예측 불가성, 북한 핵이 전 세계의 평화를 깨뜨릴 가능성에 대해서 맹렬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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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협박이 이처럼 실체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적은 일찍 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온 진심을 담아 서 외칩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